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, 학교 수업 중에 어,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어서 그 촬영을 좀 해야 되는 날이라 그 수업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밖에 비가 와가지고 어? 비 온다 오늘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금요일까지 완성을 시켜야 돼서 지금 영정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번주 토요일에 만약에 합격이 되면은 부를 노래를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어색해 영정사진 찍기는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이고 스튜디오라는 곳이어서 바이고 스튜디오 아마 여기에서 영정사진을 들 찍고 왔으면 됐나? 챡! 저런 나이네 자, 너무 고단적인 장소사님 명령을 한채 가지고 네네네 어차피 이게 아, 네. 아, 네? 아, 이거는 나중에 약간 조금 웃으면서 찍고 싶어서 <목소리> 저는 <목소리> 통범한 그... 잠시만 어차피 이제 네. 아, 소장사진을 내는 거여서? 네네네 원래, 원정사진이 하는데, 그것 때문에? 아마. 무슨 팻? 체크! 체크! 와. 인정사진 다 찍고 동아리방 가서 이번 주에 어떤 노래를 부를지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후. 일단 노래를 연습을 해야될 것 같아서 노래 연습하러 학교 동아리방에 왔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어서 그래서 지금 잠깐 연습하는 거를 찍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그냥 고르는데 태블를 메일매일에다 불러요 어 yeah, really. 그거 제가 방금 못봤도고 그러는데, 두 번째 보고 싶어나요다 친구들이. 나, 이, 딘의 인스타그램. 근데 엄청 떨었어, 엄청. 어이, 나 엄청. 사랑 노래가. 뭐, 이 맞아요? 사랑, 사랑. 많으시지 다들 너무 잘해주고 어, 무슨 말이야 좋을까? 제가 모르겠딱몇개 생각해놓은 거예요. 눈빛을 보면 날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나만 사랑일 거야 전 눈에 반해 I'm with you. 아직 내맘 속에 네가 있어. We were in love. love, love. 아. 어제가 없었던 사람처럼. 하루 종일 눈빛을 보면 얼만할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저눈에 반해버린 사랑 눈빛을 보면 뭐, 얼굴만 나와가지고, 무슨 재미가 있을진 모르겠는데. 진짜 노래 선곡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합성이 <웃음> <팝송이> 안 됐네요. <된데? 웃음> 아, 아, 특히나, 흥, 재밌는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. 무대만 올라가면 엄청 떨려가지고. 그다 실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. <웃음> 어, 지금은 이제, 장례식장을 가려고 하는데, 장례식장을 뭐냐면은 어, 죽음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근데 촬영이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일단은 입구 쪽만 찍고 와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저희 학교의 명물에 왔는데 최근에 2005년에 새로 지어졌는데 바로 요 대방큰 정자입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저기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약간 지금 물이 조... 녹조가 껴서 더러워 보이는데 이거 다 깨끗한 자, 자연, 자연 자연적인 녹조입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이 전북대학교 병원이 있어서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중앙도서관! 고릴라 <웃음> 형님 참동민 형님 참말씀잘 하시네요 이제 노래 너무 잘 하셔가지고 듣고 있으면 뭐, 네, CD 틀어놓은 줄 알았었습니다 CD CD 그 고릴라 형님 브이로그에서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 노래를 불러 봤었던 것 같아요 학교,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였었는데 거기에서 막 주변에서 엄청 소심했는데 주변에서 나가보라고 해서 처음 마야의 진달래꽃을 불렀다가 그때 처음 노래를 부르고 약간 엄청 소심하고 뭔가 할줄 아는 거 없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처음 칭찬해줘가지고 그래서 뭔가 노래를 좋아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좋아하니까 주변에서 뭔가 노래하는 데 도움도 주시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는 노래도 많이 좋아하지만 마케팅이랑 광고 쪽에 점점 또 흥미가 생겨서 처음에는 무슨 공연 기획사에 처음 서포터즈로 했었다가 마케팅 기획 쪽에 관심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공모전도 하고 주변 에 서울에서 팀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노래는 계속 하고 싶어서 열심히 혼자 연습하는데 아직 그 소심한 성격이 좀 남아 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, 장례식장을 찍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, 일단은 가가지고, 그래서 멀리 있는 좀 롱샷만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. 어, 저희가 장례식장인데, 그냥 겉에 건물 부분만 찍고,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촬영한 것들을 이제 편집하러 카페 갈 건데, 지금 찍고 있는 브이로그도 <웃음> 찍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편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어? 뭐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오늘일 수도 있고 꼭. 어... 어뭐 당연히 붙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좋았던 분들 찍어주시고 그래서 좀 다음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, 아스트 빅리그 12인 안에 들었던 들은양중은이라그러는요 앞으로 어, 더 열심히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얼굴도 노래하는 양중은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